네, 오늘 이제 오프닝은 어린왕, 제가 어린왕자를 좋아해요. <웃음> 어린왕자의 명언으로 시작해 볼까요? 만약에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그땐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게 될 거야. 넌 나에게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고, 난 너에게 둘도 없는 친구가 될 테니까. 음, 책 동화 속의 말들은 언제나 아름답죠 그렇지만 책 길들이기도 전에 우리는 아픈 이발을 맞이해야 했고 음 그런 아픔을 뒤로 한채 진짜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립지 리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제와서 돌아보니 그리운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너무 서둘러 이별, 이별을 한건가 음, 이렇게 그리울 줄이야 너도 나와 같은지 내가 그립지 않니 라는 주제로 리딩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드를 4개 뽑아 놨거든요 네 여러분 카드 골라주세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그럼 저는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서둘러 이별을 한 걸까? 아, 그때 그 당시에는 음, 그립지, 않, 어, 그립지 않을 줄 알았지. 음, 너무너무 힘들었으니까. 음, 그냥... 헤어지고 나면 그냥 속이 후련할 줄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헤어져서 보니까요. 속 하나도 후련하지 않더라고요. 음. 오히려 뭔지 모를 답답함이 그냥 가슴 한 구석을 짓누르, 짓누르고, 그게, 그래도 저는 조금, 어, 이별의 아픔이 좀, 음, 짧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되게 긴 경우도 많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도 되잖아요 내가 좀더 기다릴 걸 그랬나 좀더 참아줄 걸 그랬나 라는 후회감이 밀려오잖아요 음, 여기는 결심을 하고서 그냥 바로 음, 이별을 한게 아닌가 싶어 아, 뭐하러 어, 결 헤어지기로 맘 먹어 놓고 뭐 질질 끄나 싶어 하고 그냥 후딱 이별을 한것 같아요 어, 왜 그때 그 당시에 너무 힘들었거든 음. 그리고 이이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음,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편하지 않았어요 음, 먹고 사는 때 조금 힘들었다 그래야 되나 어, 왜, 어떻게 어 힘들었냐면 그때 여러분들하고 헤어졌을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이 그립다기 보다는 그 그리운 마음을 갖다가 어, 뒤로 한채 그냥 일이 뻥뻥 터졌다 그래야 되나 음 회사에서 회사나 금전적인 문제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진짜 좌충우돌 있잖아요. 음, 숨쉴만 하면 가서 뻥 터지고 숨쉴만 하면 가서 뻥 터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슬프고 자식 뭐하고 그럴 게 없었던 것 같아. 어. 여러분하고 헤어질 그 무렵에 그래서 이게 이별 갖다가 후다닥 했던 게 어쩌면 그 사람의 상황이 그렇게 안 좋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별에 대해서 이렇게 질질 끌고 그럴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다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별을 갖다가 그냥 갑작스럽게 어차피 너하고 나하고 음, 이렇게 너무 힘든 상태를 갖다가 계속 있으니까 그냥, 그냥 헤어지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막 그냥 우르르 쾅쾅 어, 무슨 번개불에 콩거목듯이 피난 가듯이 그렇게 막 이별을 한것 같은 느낌 음.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헤어져서 물론 마음도 아팠어요 마음도 너무너무 아팠지만 몸도 너무 고됐다라는 거야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뭐에 쫓기다시피 살았어야 됐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음 하는 일들이 다 요즘에 뭐그 세계적으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같은 데 들어가도, 그게 규모를 떠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가지고, 신 프로젝트냐, 뭐, 이런 거막에렇게 하잖아, 응. 그리고 영업직이라고 하, 영업직, 말로 하는 잡이라고 하더라도, 그 맨날 그게 바뀌잖아요. 그 상품들이. 그런 거다 일일이 막 외우다 보니까, 우당탕탕, 우당탕탕 하는 삶의 연속이었고, 몸은 지치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안 났냐, 그러면은, 나기는 났어요. 음, 약간 내가 사랑해서 실패했다는 그런 느낌이 나기는 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 그그 그, 그 감정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지. 어, 이 사람은 굉장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렇하고서 그렇게 막 힘든 시간 지나서 하나씩 하나씩 일어가고 자기가 어, 진짜. 뭘 하나 이루기도 진짜 너무 힘들어. 이이 이게, 이게, 이게 뭐라고 이거 하나 하기가 이렇게 힘들었나 싶을 정도로 힘들게 힘들게 어, 하나씩 하나씩 발전해 나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어,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딱 이런 어, 어려운 일들 갖다가 다 해결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생각이 어, 밀려오는 것 같아. 어떤 밀려오냐면은. 내가 그때, 어, 너무 내 생각만 하고 헤어졌나? 어. 그때는 여러분을 돌아볼, 시, 어, 겨를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마음은 아프지만, 그, 뭐, 저기, 뭐, 개백장군이 그 마지막에 전쟁이 나갈 때 처자를 갖다가 다, 어, 배고서 나가잖아요. 어. 그런 심정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헤어졌던 것 같아. 아주 단호하게. 그렇지만 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내가 너무 음, 급하게 어, 여러분들을 음, 그냥 내 입장만 생각하고 그때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은 여러분을 챙겨 볼 겨를이 없었다 그래야 되나 음, 그래서 어, 인제사 조금씩 그래도 숨, 숨통이 숨 트이고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사 조금씩 내가 좀 경솔했었나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은 원치 않는 이별을 맞았다. 그리고 음 어쩌면 여러분이 어,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서 뚜껑이 조금 확 열렸을 수도 있어. 음, 왜 뚜껑이 왜 열려? 그러면은, 이 사람 때문에 약간의 금전 손실도 입은 게 아닌가 싶어요. 내가 그랬잖아.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좀안 좋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 약간 서포트를 해준 느낌도 있고, 어, 다야 그렇게 습니까 어, 사람마다 약간씩, 약간씩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사람보다는 형편이 난게 아닌가 싶어요. 음, 형편이 낫고. 근데 지금, 어, 이 사람이 여러분의 관계를 진짜 후회하는 기가 팍팍 나는 것 같아. 어, 여러분은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서요, 물론 어느 정도 슬럼프도 있었고, 어 분한 분한 마음도 있었어요. 분한 마음도 있었지만, 여러분은 잘 나가요. 음. 어, 여러분은 잘 나가고 그렇다고 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어 맛집도 다그서 인생을 어, 즐기면서 산다. 어,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사는 게 없지는 않아. 어, 뭐, 이렇게 막 흥청망청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나름 내가 돈 벌어서 나를 꾸미고, 가꾸고, 어, 뭐, 그, 진짜, 그 뭐죠? 어, 타고난 부자들 있잖아. 금수저, 어, 금수저. 금수저, 금수저 같이는 살지 않더라도, 나름 그래도, 어, 내 나이에서는 금수저 안 부럽다, 이거지. 어, 내가 이래서, 그치, 열심히, 어, 열심히 이래서, 어느 정도 금전적인 여유도 있고, 나를 가꾸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은 그냥 이대로만 쭉 나가도 미래가 밝다 그래야 되나? 음. 어, 선생님 저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카드 뽑은 사람은 대체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져요. 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지. 그리고 열심히 살면 어, 이 카드의 주인공들은 어, 괜찮게 사는 게 아닌가 싶어. 경제적으로.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약간, 어, 숨을, 쉴만하니까 아, 이제서 내가 숨통이 트인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생각이 났다라는 거지. 아, 내가 너무, 음, 조금만 생각하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또, 너무 아쉽네? 어. 왜냐면 여러분 같은 사람을 또 만나기도 좀 힘들거든, 솔직히. 어. 힘들어요. 어, 어, 나름 그래도 자, 자리가 잡혀 있잖아요. 어, 경중에, 이, 이 이제 카드를 보는 사람이 다뭐 금전적인 레벨이 다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름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룬,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아, 아, 안정을 이룬 사람이 많다라는 거지. 음. 그렇게 하고, 좀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산다. 너무 일만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이 친구는 그냥 진짜 일을 갖다가 등에다 메고서 잘 때도 어, 일을 갖다가 내려놓을 수 없는 환경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갖고 혹시 이 사람은 어, 어 그냥 뭐라 그럴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라 그니까아 이거 좀 뭐라 그럴까 대도 않는 희망? 어 여러분은 지금 내가 그립지 않니 나와 같은지 라고 했을 적에 그냥 그냥 보는 느낌이 나요 어, 어떤 거 그런 거 있잖아 공허한 마음 같은 거 공허하고 심심하고 이런 마음에 아 걔가 나 그리워할까 이런 거지 근데 여러분 딱히 그 사람이 어 그립지는 않다 라는 거예요 아쉬울게 별로 없어요 처음에 헤어질 당시에 는 뚜껑이 조금 열리고 어 속았다 분하다 뭐 이런 느낌이 있기는 했지만 어, 여러분들은 좀 빨리 이 사람을 잊은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리고 이 사람은, 어, 일단은 그때 그 당시에는 너무 자기 상황이 급, 급격하게 돌아가고 막 이래가지고, 그립고 이런 걸 갖다가 그리운 마음이 있었어도 꾹 눌렀었는데, 지금 딱 여러 볼 보니까, 어, 아차 싶은 마음이 없지 않다나는 거예요. 음, 아차 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어, 헛꿈을 또 꾸는 것도 있지, 않 없지 않아요. 어, 헛꿈을 꾼다, 뭐. 내가 여러분한테, 어, 다가가면, 어,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받아줄 것 같은 대도 않는 기대감도 없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왜? 너는 내게 미쳤으니까. 어, 그런 거 있잖아요. 노래도 있잖아. 넌 내게 미쳐. 어, 넌 내게 빠져. 헤어날 수 없어. 그렇게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음. 남자들은 누구나 자기에게 근자감이라는 게 있어요. 음. 근데 여러분이 생각보다 너무 잘 지내보여. 어, 사, 잘 지내보이니까 아이고 아이쿠 하는 느낌이 나고 음. 일을 어쩐다 하는 느낌도 나고 음. 딱히 지금, 가, 지금 여기까지 나온 카드로 봤을 적에는 여러분한테 한번 노크를 해볼까? 낙낙하고 노크를 해볼까라는 아직까지 그런 어, 마음은 안 생기는 것 같아. 그렇지만 무지 아깝다, 어, 무지 아깝다라는 마음은 엄청나게 들고 있어요 지금. 음, 왜냐하면 나와서 보니까 너무 힘들고 자기 그 형편에 어, 사람을 만나기는 너무 힘들다라는 거지. 이 사람이 그 한숨은 돌렸다 많은, 음. 어려운 상황에서 한숨을 돌린 건 맞아요. 어, 막, 꼴깍꼴깍 죽어가고 시안부, 그, 떼깍떼깍떼깍 해갖고, CPR은 일단 넣어줬다는 거지. 어, 수혈은 일단 해줬어요. 그렇지만, 뭐, 뭐다? 이 사람이 너무 어려웠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CPR만 들어가고 수혈만 살짝 했던 거지. 그대로의 문제점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너무 아까워가지고, 어, 방에 잠을 잠이 그냥 자면서도 속이 쓰리다 그래야 되나? 어좀 그래요. 자면서도 속이 쓰려.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잘 있는 모습을 보니까 미칠 것 같고, 아 어,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싶기도 하고, 아 어, 그리고 여러분한테 내가 어,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 내려놨을 때는 상황이 급. 빡하다 그랬잖아요. 너무 힘들었다고. 연애를 갔다가 가져갈 상황이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아, 마음에 없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직후가 석자였고 누구를 돌아볼 겨를이 없어서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딱숨쉴 만하고 일단 수혈이 됐어. 딱 보니까 아내 생활은 이래가지고 피지는 않겠구나라고 싶고. 어. 그래서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기반이 잡힌 사람을 갖다가 찾는 게 좋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나름. 아. 어, 그런데 뭐 어, 여러분한테 다가 어 가고 싶지만 어, 머뭇 머뭇 머뭇거리는 게 없지는 않아요. 이사람은 여러분한테 다가 어 생각 이제 슬슬 생각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근황을 알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 어 그런 거 같아요. 연락을 하려고 들면 얼마든지 할수 있었던 사이가 아닌가 싶어. 음. 그래서, 내가 그립지 않니? 너도 나와 같은지 보면 여러분이 훨씬 더덜 그리워하는데? 어, 여러분은 그냥 이 카드를 본 거는요, 어쩌면 이 카드를 보시는 분들 중에 약간의 입질을 느껴가지고 보는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 어, 뭔가 제가, 어, 어 입질이 오는데? 어, 그런 거지. 그, 물고기가 고그 찌를 물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낚시할 때 보면 그런 것처럼 자꾸 입질이 오는 거야 음. 근데 물지는 않아 왜냐면은 하 자기가 그래도 염치라는 게 있잖아요 어 염치라는 게 있잖아 이거는 뭐 자시고 말고 압시 여러분들을 그냥 어 그냥 어 하다가 이발꽝 이렇게 된것 같아 어 오! 하다가 꽝 어. 여러분 뚜껑 열렸죠 그때는 음 뭔가 기승철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뭐 느낌이 왔겠지 느낌이 왔는데 설마 이렇게 이별을 하랴 싶을 어.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어, 간절한데 어,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가 않는다. 이미 이 사람은 상당 어, 기간 전부터 여러분한테 다가오고 싶어 했지 않았나 싶어요. 이별하고 나서 어, 좀 지나서 음. 좀, 그때 이제 여러분한테, 아, 내가 너무 심했나, 너무 내 생각만 했나, 그때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어, 오고 싶지 않았었나 싶어. 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입질은, 여러분들이 느낀 입질은 최근인 것 같은데, 어, 최근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 전서부터 여러분을 갖다가, 그, 어, 마음에 두고 있었고, 어, 마음에 두고 있었, 어, 있었고, 어, 그러고, 그, 입질하면서 조금 소망이 커져나갔다? 어. 어. 소망이 자꾸, 어, 살이 붙어. 어. 우리가 그, 수, 그, 태아가 남자 난자,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면 48시간 동안 아주 눈부신 발전을 하듯이 딱 그거예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순간 막 눈, 마음 속에서는 눈부신 발전, 애가 하나 생기고 있다 그래야 되나? 어, 그런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한테 가고 싶어는 음, 가고는 쉽지만 지가 한 짓이 있잖아 어떻게 사람을 갖다가 이별을 해도 그 우리가 사랑한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어다꽝 하고서 빠빠이렇게 어떻게 돼 아무리 자기 사정이 급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속절없이 무너진 것 같은데요 음여러분이 어떻게 잡아볼 수도 없었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요 어, 솔직히 그래 뚜껑은 열지만 잘 살아요. 어, 이 사람 이 사람 없이도 어, 이 사람 없이도 전혀 아쉬울 게 없다라는 거지. 음. 전혀 아쉬울 거 없어요. 음. 아 그냥 그래. 어, 가만 어, 뚜껑은 열리고 어, 왜냐면 약간 금전의 손실이 있었으니까 그래 먹고 떨어져라 네가. 어. 네가 어, 그렇게 어, 어,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라는 마음도 있지. 어. 보자라는 마음도 있고. 약간은 좀어 그럼 뭐 어떻게 살까라는 궁금하기도 하고 이 시기 연락은 올까라는 생각도 나고 그렇지만 어 그렇지만 이 사람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오라고막 진짜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어, 되게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음. 오, 아직 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오기 위해서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음. 무슨 애를 쓸까? 뭐, 이거 바쁜 거 있잖아요. 지금 막, 진짜, 일이 계속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해결해놓고, 해, 해결해으면또 터지고, 해결하면 또 터지고, 막, 이런 것들. 어, 왜냐면, 일이, 이렇게 마무리다, 마무리가 되진 않고, 계속 뭐가 하나씩 터져. 지금도 그래요. 어, 지금도 뭐가 자꾸 하나씩 터져. 응, 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오고 싶은데, 이게 터지는 것들을 해결하는, 해결하느라고, 어. 좀 바쁜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왜냐면 돈도 없고, 그리고 어, 돈이 없기 때문에, 어, 이 사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여러분한테 연락은 올것 같아요. 음, 좀 이기적이겠지만, 어, 여러분한테 연락이 오는데, 다 나, 어, 나, 그, 그러니까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 코가 지금 석자거든. 음,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을 갖다가 배려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 근데 왜 연락을 오냐라면은 여러분들 좋아해요. 음, 여러분들 좋아하니까 연락은 와요. 그렇지만 자존심이 있지. 어, 어떻게 예를 들어서 내가 상황이 너무 좋고 아무런 꺼리낌이 없으면, 아, 저 원치에서 무릎으로 겨와도 자존심이 안 상해.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지금 겨우 수혈해갖고 CPR 겨우 숨만 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어, 연락은 와도, 그치, 자기 방어적인 태세로 여러분한테 연락이 온다라는 거예요. 음. 어디 봅시다. 어디 보아요. 맞아요. 자기 방어적인 태세로 연락이 오는데, 음. 하... 여러분한테 마음에 있는 건 맞다 어, 여러분들을 갖다가 그립지 않았냐 하면 얘는 많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많이 그리웠고 아직까지 해결할 일들은 많이 남아 있고 지금까지 이제 이대껏 자기가 해왔던 일들은요 거반거반 다 됐고 이제 새로운 일들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새로운 일이 들어가면서 어 여러분한테 연락이 오는 게 아닌가 싶어 그때 약간 짬이 나서 어, 숨쉴 기회가 생기니까 여러분한테 연락이 오는 게 아닌가. 음. 힘든 거는 그래도 거봐 어, 많이 해결한 것 같아요. 많이 해결한 것 같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어, 여러분한테 자기 마음을 갖다가 어, 얘기할 것 같은데 어. 뭐 그거 있잖아요. 그땐뭐 그랬다. 어, 그땐 그랬다. 근데 여기 솔직히 이 일본 카드는 헤어지는 것도 뭐 제대로 막 이렇게 어, 스텝밟아서 헤어진 게 아닌 느낌이 들어요. 이게 헤어진 건지 아닌지도 모를 어. 내가 이게 헤어진 건지 아니면 내가 아직도 이 사람의 연인인 건지 좀 애매해. 어 왜냐면 여러분이 연락을 해도 이 사람이 안 받았을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 뚜껑 열렸지. 어 뚜껑 열리고 아음 근데 여러분은 이 사람에 비해서 급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의 일상을 갖다가 그냥 하고 지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이 사람이 연락이 올 확률이 7 어, 7알이 넘어가요. 음, 여러분 많이 그리워하고 아직도 좋아해요. 어, 좋아하는 크기가 언제냐면, 이때 이렇게 정신이 없어서 갔지만, 어, 여러분을 좋아하는 마음은 그대로이다. 음, 변한, 변한 게 없어요, 보니까. 음, 여기서는 약간 좀 이기적이다 너무 현실적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딱 보니까 아니더라고 음, 카드가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고서 이 하나의 스토리가 완성이 돼이 스토리가 딱 완성이 되는 거 보니까 어, 여러분 좋아한거 맞아요 음, 맞고 어, 그때 여러분들이 헤어질 당시에 뚜껑이 좀 열리기는 했고 다가오지만 그래도 내가 자기 방어죠. 무슨 자기 방어죠. 뭘 방어하냐면 자기 자존심을 방어한다라는 거지. 자기 자존심을 방어하지만 이 사람의 어 빨리 오, 오게 되면 빨리 올 거예요. 어. 안 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오게 되면 빨리 와요. 어, 왜냐면 여기 이 카드가 좀 더디게 오는 건데, 또 빨리 오는 것도 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드를 뽑은 사람이 모두가 다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 만약에 오게 되면 진짜 빨리 와버리, 빨리 와가지고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쵸, 아직까지 자기가 상황이 될 때까지 더 두고 본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빨리 오는 사람이 더 많겠다라는 거지. 여러분, 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오는 게 다가오는 게 기쁠지 아닐지 여기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안 나와요. 왜냐면 지금 이 이게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어,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 그러니까 오게 돼도 이 사람이 좀 말할 때좀 어, 뻥을 치는 게 없지는 않을 거예요. 왜뻥 치냐면 어, 여러분들한테 작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음. 왜냐하면 약간 자격지심도 있고 그리고 남자들 그 허세 있잖아요. 어,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쪼그라져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약간 허세는 부릴 거예요. 허세는 부린다 할지라도 그게 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니까 그 동물의 세계에서도 수컷의 암컷한테 잘 보일라고 몸집을 다막 부풀리잖아요. 어 어디 가서 맞고 올지라도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방어를 한다라는 거지 여러분한테. 아무튼 여러분 이 사람한테 마음 남았으면 그래도 어. 네, 봤을 적에 인연은 완전히 끊긴 것 같지는 않아요. 어, 완전히 끊긴 것 같지는 않으니까 돌아올 확률이 어안 돌아올 확률보다 좀 높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겠습니까? 아니지. 그렇지만 돌아올 확률이 조금 더 높으니까 만약에 돌아온다면 여러분도 마음이 있고 그렇다면은 어, 진짜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1번 카드 리딩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어,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주시고 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리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이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서둘러 이별을 한 걸까 음 이렇게 그리울 줄이야 너도 나와 같은지 내가 그립지 않니 네 카드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어 여러분 힘어 여러분이 힘든 건가? 그 사람이 힘든 건가? 어. 힘들어서 완전히 그냥 말라 비틀어졌네. 음. 어그 사랑했던 그 시절이 어찌 이리 허무한지. 음. 그런 것 같아요. 어찌 그렇게 노력을 어, 진짜 피나는 노, 지키기 위해서 진짜 피나는 노력을 했던 것 같아. 음, 지키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결국 어, 남은 거는 음, 상처뿐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이게 사람의 마음인데 이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지? 잠을 잘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음, 이 사람이. 어디 봅시다. 어 알겠다. 음이 사람이 그 여러분들하고 헤어지고 나서 어, 되게 잘될줄 알았던 것 같아요. 어이 이번 카드는 음 하, 저기 막 양다리? 어 양다리가 맞는 것 같아. 음 양다리가 맞는 것 같고 이 사람이 무모하게. 어, 그, 그 여자, 그 사람한테,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잖아. 그 사람한테 무모하게 전진을 한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근데, 솔직히, 그래. 그 여자가, 그 여자가, 어. 이 사람이 솔직히 이실 짓고, 나 애인 있다라고 이실 짓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잖아요. 나, 나 애인 있어. 그런데도, 걔걔 걔랑 헤어지고 나한테 와 이랬다면 그그그 그, 그 여자는 어싹수 놀아내지만 그거는 모르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근데 이 카드상으로 봤을 적에는 어, 그 상대방 여자가 개, 어, 여러분의 존재를 몰랐을 확률이 높아요. 음 몰랐을 확률이 높고 이 사람이 그 여자 어, 여러분들하고 헤어지고 그 사람한테 갔, 갔을 적에 진짜 조금 무모하지 않았나 싶어. 어, 잘될 거라 생각했는데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다가 보니까, 어, 저기, 막, 그, 노이즈? 어, 그, 구설, 십이 너무 많아. 응, 구설, 십이 너무 많고, 그리고 아마도 어쩌면은 이 사람하고 여러분들하고 그 아는, 아는 지인이 겹칠 수도 있지 않은가 싶어. 그러다가 보니까, 어, 막, 그치. 뭐라고 그어요야네가 어? 그러고도 뭐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어, 어? 머리채만 안 잡았지 거의 어, 동네에서 욕을 갖다가 있는 대로 먹고 다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잠을 잘 수가 없고 어, 몰래 몰래 피해서 숨어 다니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아니면 집에 처박혀서 안 나오든지. 음, 그러면서 지금 이제 자기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구설에 시달려 있다 보니까 원치 않는 음, 그 은둔? 어, 은둔에 들어간 거예요 은둔을 원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어, 여론에 밀려서 은둔에 들어가게 되면서 어, 자기의 행동을 갖다가 조금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자기 행동을 좀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 어, 자기가 그런 거지 어, 괜히 쓸데없이 어, 감정을 갖다가 여기저기 어, 뿌리는 바람에 여기저기 뿌리고 어, 뭐 대단하게 놀, 어, 논 것도 아니야 보니까 어, 왜냐면은 바람이라 그래도 그렇게 막 진짜 난잡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대로 된 바람도 못 펴보고서 입구를 당한 게 아닌가 싶어 음 바람 같지 않은 바람? 음 바람 글쎄 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SNS 상에서 뭐 어. 근데 어, 그건 해석하기 나름이지 마음의 바람도 바람이다 그런 바람인 거지 마음이 움직이면 몸이 가잖아요 그래서 몸이 가버렸잖아 어. 그런 거지 근데 몸이 가서 그 여자랑 성공했다는 건안 나와 <웃음> 오히려 어. 가, 갔는데 오히려 더안 됐지 어. 여러분하고도 안 됐고 그쪽하고도 안된 느낌이 나요 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속은 게 아니까 무모하지 않았나 싶어 어. 좀 순진한 거지 어. 여자, 여자의 여자 말을 갖다가 어. 왜냐면은 딱 왔는데 여자가 알 수도 있었겠지 여, 전 여친이 있었다 어. 그런,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뭐,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몰랐는데, 이 사람이 여친인지 몰랐는데, 나 때문에, 어, 그러면 얘가, 어, 나하고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에, 어느 정도 그 끈끈한 유대관계가 있어갖고, 너 아니면 나는 못살것 같아. 막, 사랑해. 막, 사랑해. 이래가지고 온 거였으면, 그래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어, 내동댕이 쳐지진 않았을 텐데, 그런 거죠. 어, 어떠한 그, 그, 정의나 이런 거 드릴 새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호기심만 있는 상태였는데 자기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상대방은 호기심이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무모하게 여러분하고 그냥 헤어져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헤어져가지고 이 사람 이 여자한테 갔더니 딱 보니까 뭐야 너 양다리였어? 어. 그렇게 하고 이여자하고도안된 느낌이 나요. 음. 그래서 이 삼각관계는 어, 진짜 수많은 무수한 노이즈만 낳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 이렇게 노이즈가 생기니까 이제 변명하기 바쁘지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어, 자기 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진짜 머리통에 쥐가 날 정도로 사람들한테 자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얘기를 했다는 거지. 아 인생 힘들게 산다. 어. 그렇게 있을 때잘 있을 때 잘하란 말이 그래서 거반 거반 뭐 어느 정도 어, 여러분하고도 헤어진 지꽤 됐나 됐는가 어느 정도 노이즈나 이런 것도 좀 진정이 돼가는것 같아요. 음 진정이 돼가는것 같고 이제 음 복잡하고 어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들 다 해결하고 어, 어 그렇게 하고. 새로운 뭔가 새로운 인간 관계를 갖다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헤쳐 나가야 될 것은 굉장히 많고, 음, 아이 사람이 혹시 여러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 마음이 그저 있는 것 같은데, 그여자가안 됐어요. 음. 왜냐하면 여러분 떠나가지고 아 완전히 자, 쓰레기 됐고 어, 잘된거 없어 근데 떠나가서 그 공고음이 자기 마음을 갖다가 되짚어 봤더니 어 내가 여러분을 갖다가 참 좋아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갖다가 그제서야 느꼈던 것 같아요 어 내가 병신같이 어 있, 있다는 대도 않는 일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을 놓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좋았던 관계 그리고 여러분하고 같이 나눴던 일이 많았었던 것 같아 그래서 조금만 더 이렇게 저기됐으면 좀 미래를 갖다가 좀 꿈꿀 수도 있,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어, 이 카드 여기까지 나왔을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그냥 어 그거, 그걸 뭐라 그러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어, 그 의욕이 없는 거 어, 하여간 의욕이 별로 없고 그냥 그냥 어, 몰라 머리 아파. 이제 이제 겨우겨우 뭐가 어, 뭔가 윤곽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기운이 다 빠졌다 그래야 되나? 음, 윤곽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기운이 다 빠졌어요. 지쳤어. 이거 방어하느라고. 음, 그게 그첫 단추를 잘 껴야지 그 단추 하나 잘못 끼는 게 이렇게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인생이 꼬여 여러분을 떠나서.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연락 온것 같은데? 그래서 그 여러분이 이 사람 노 no 하지 않았어요?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그게 아니고 뭐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 도통 어, 여러분이 좀 이렇게 그래? 어, 그랬구나. 어, 알았어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니지. 여러분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어쩌고 저쩌? 어 그러면 네가 이 행동 이게 잘된 거야? 내가 내 행동이 잘 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애정이 있는데 한번 뭐어좀 돌아 어, 돌아봐 주면 안 돼? 뭐해서 그,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어, 대화가 어, 안 된다 그래야 되나? 어, 발전이 없어. 대화는 계속하는데 발전이 없다. 응, 여러분이 그냥 철벽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 어떻게 돼? 구겨져 있는 거지. 음. 처음에는 이 사람이 여러분을 잘랐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여러분이 이 사람을 자르는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뭔가 눈꺼풀에 뭐가 이렇게 콩꺼풀 콩꺼풀이 씌워가지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얼마 안 돼서 두, 어. 얼마 안 돼서 금방 후회. 왜냐면 후폭풍 왔거든요. 나가자마 여러분하고 헤어지자마자 후폭풍 되게 왔거든요. 그 여자하고 안 되고. 어, 내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어. 이 멀쩡한 내 파랑새를 두고 이게 뭐 했던 건가 후폭풍 씩이 왔었거든요 이, 이 친구는 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용기를 내서 온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안 받아준다는 거죠 그래도 이 사람 계속 여러분한테 어, 입질은 오는 것 같은데 어, 입질은 와요 근데 그게 일정하지가 않아서, 일정하진 않아서 그러고, 그러고 연락이 와도, 음, 굉장히 자기, 어, 그 자기가 그런 거지. 여러분의 마음에 맞게끔 뭐 이렇게 해주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여러분을 갖다가 좋아하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마음엔안 들지 모르겠지만, 좋아하는 거는 맞아요. 음, 좋아하는 건 맞고, 여러분들이 왜 노하는지도 알아. 왜냐하면은 깊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 깊이가 없다. 음, 그치만 어, 좀 시간이 지나면요. 은이 사람이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러지 여러분이 계속 거절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 친구가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나름. 음, 나름 생각을 하고 자기의 감정의 크기가 얼마나 것인지 스스로 재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게 소입구 외양간을 고친다 그러잖아. 여기도 전형적으로 소입구 외양간 고치는 거고 어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어 처음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후폭풍이 오고 나서부터는 점점점점점 점 그치. 음, 그리움이 자꾸 새끼를 쳐. 어, 새끼를 쳐가지고 그냥 우리 안으로 그리움이 넘쳐. 어, 그림이 넘쳐갖고, 오, 이제, 우리가 뜯어질 지경이에요. 어, 예, 이 사람이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좋아하는 것 같고, 조만간에 연락, 연락 온 사람도 있을 텐데, 안 받, 왜안 받아줘요? 어, 마음에 안 들었죠? 알고 있어. <웃음> 마음에 안 들었어. 어, 여러분이 내침은 내칠수록, 어, 내침은 내칠수록, 어, 이 사람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 커져요. 커지고, 음, 여러분이 왜이 사람을 갖다가 거절하는지 그 이유도 알것 같아. 음, 알것 같고, 하, 이 사람이 여러분의 기회만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하고 되게 되면 여러분이 조금 피곤할 수 있어. 어, 왜 피곤할 수 있냐? 여러분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음 근데 왜 이... 어, 너도 내가 그, 그립지 그 않냐라고 했는 거는 그런 거죠 나를 그리워해주길 바라는 거지 어, 내 생각 1도 안 하고 너무 행복하게 살면 내가 좀 억울하잖아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꼭 뭐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 뭐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어, 이 사람이 나를 그리워해주면 그래도 내 사랑이 그렇게 어, 가치가 없는 사랑이 아니었구나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를 보는 거지, 이 사람한테 미련이 절절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되면 여러분이 힘들거든. 음, 왜냐면 하나서부터 열까지 이 사람의, 어, 좀, 여러분이 좀이 사람을 케어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 음. 다 케어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 이, 이, 이 사람이 여러분을 놓고 갔을 때 이게 바람이라 보기도 애매하다 그랬잖아 뭔가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어요 어. 제대로 된 바람을 펴보지도 못했어. 음. 왜냐면이 사람은 좀 이렇게 자기를 갖다 대접을 해줘야지 좋아하는데 딱 갔는데 그 친구는 아니었다라는 거지. 그렇다고 그럼 맞아요. 구설이 너무너무 심하게 가자마자 구설에 너무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여자, 그 여자도 그여자이 사람을 갖다가 비중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냥 얼마 안 가서 헤어지고 바로 후폭풍이 왔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이 그 그런 것 같아. 음, 어떻게 해야 좋을지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을 갖다가 철벽을 치긴 노하고 쳐놨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은 약간 좀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약간 연민을 느낀다 저렇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음 그래도 여러분이 케어해 줬던 시간이 있잖아 여러분이 친구를갖다잘 케어를 해줬거든요 잘 케어를 해주고 음, 이 사람이 자기야 나뭐 뭐 먹고 싶어 그러면 그래 알았어 어. 좀어아좀나 바쁜데 그거 자기가 좀 하면 안돼 그러면 아나 자기가 해줘 그러면 알았어 뭐 이런식으로 이 사람을 갖다가 잘 돌봐준 게 아니었던가 마치 엄마처럼 연인처럼 엄마처럼 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다안 봐도 비디오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망설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 사람이 없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음, 없지는 않아요 음, 없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이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음, 여러분이 이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어, 여러, 이, 이,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마음의 크기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이만하다면 이 사람은 이만해요. 어 그리고 그 마음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는 여러분이 이만큼을 보여주지만 이 사람은 이만큼밖에 안 보여준다는 거야. 왜냐면 게으르거든. 좀 게을러서 이, 이 귀차니즘이 그걸 못 이겨요. 막 활동적이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하려면 다 일일이 시켜야 되고 그것도 자기가 기분이 좋아야 들어주지 기분 안 좋으면 안 들어주고 그냥 쌩까고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어 근데도 왜 기다, 기다렸냐 왜 그리웠냐 귀엽잖아 어 나이를 떠나서 하는 짓이 그냥 좀어 귀여운 데가 없지 않아요 음 어떻게 보면 천진난만하다? 뭐, 그런 것들? 여러분은 약간, 어좀 성숙하, 성숙하고 근심이 항상 많은 거에 비해서 이 사람은 좀 애기 같은 데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또 하나의 그, 그게 마, 밸런스가 맞는 거지.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음, 근데 또 여러분이 그런 것 같아. 어, 이 사람을 갖다 놓지 못하는 것 같아. 음. 아니에요 선생님 저 지겨워요 저이 사람 잘라버릴 거예요 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고 어. 왜냐면 이 사람하고 가, 그 가는 길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아 간다고 해도 그렇지만 내다 버릴 수도 없고 어. 내다 버릴 수도 없고 같이 갈 수도 없고 막, 어. 그러니까 답답하지 않은가 싶어 음. 답답하지 않은가 싶어 결국은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음. 파이널리 추억은 추억으로 두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렇지만 그리울 것 같아. 맞아. 여러분이 이 사람을 추억은 추억으로 두는 그 상태까지 많은 어, 그 저기 막 의견이나 이런 대립 같은 게 있었어요 어, 의견 대립도 있고 감, 그렇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많이 어,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추억은 추억으로 어, 왜냐하면 어, 사랑은 주고받는 거지 일방적으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벽돌을 하나하나 어, 이렇게 쌓아 나가야 되는 건데 어, 이렇게 주거니 박거니 벽돌에 시면 바르고 벽돌 시면 쉬면 벽돌 시면 계속 간거해지잖아 계속 벽돌 시멘트 안 바르고 계속 벽돌만 쌓으면 이게 밀면 무너지는 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서 시멘트가 없이 그냥 계속 쌓아 올렸기 때문에 이거는 그치 어느 순간이 오면 그냥 바람만 불어도 아무리 무거운 벽돌이라 그래도 높이 올라갈수록 바람이 불면 쓰러지는 이치하고 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음 잘라낸 게 아닌가. 이미 잘라낸 사람도 있고, 지금 이, 이, 이 과정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어. 그래서, 여러분이, 어, 이미 잘라내신 분들은 내가 너무 서, 어, 서둘러 이별을 한게 아닌가. 돌아보니까 그립기도 하고, 음, 그립기도 하고. 이 친구가 또 그래도 또, 나름 또 순수한 부분이 없지는 않고, 여러분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너도 나아갔냐 라고 하면 어, 여러분만큼의 크기는 알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나름대로 어, 이, 사람, 이 사람의 이사람 입장으로서 보면 어, 이사 어, 여러분들을 그리워한 거 맞고 훅폭풍도 어, 세게 왔다 훅폭풍은 진짜 세게 왔어요 진짜 세게 왔는데 어, 이, 이게 또또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 또 사람이 또 원래대로 또 돌아오는 경향은 없지 않잖아요 어,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음 아무튼, 내가 그립지 않니? 그러면 엄청 그리웠고, 엄청 후회했고, 엄청 힘들었다. 어, 그렇지만 지금 보여지는 것은 너무, 어, 그, 이 사람이 겪어왔던 그 풍파에 비해서는 너무 미약하고, 여러분이 원한 것에, 그 목적에도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관계는 여러분에 의해서, 여러분이 그냥 잘르는게 아닌가, 그래요. 음, 여러분. 아. 이년은요, 어, 이 사람하고 인연이 왜 이렇게 질겼냐 하면, 어, 이 사람하고 시절 인연이 어, 그렇게 가늘고 길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하고도 이게 완전히 100% 끝. 끊겼다고 말할 수는 없어. 음, 그럼 언제 100% 끊긴 거냐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이 사람을 끊어놓고 마음이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어, 더 이상 그립지 않을 때 그때가 진정한 이, 어, 이 사람과의 인연의 끝이라고 봐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뭔가... 어, 들 끊긴 느낌이 없지는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그런 느낌은 들 거예요. 내가 잘한 게 맞나. 어. 가끔씩 이 사람의 그, 어, 저기, 막, 순진했고, 어, 재미, 재밌기도 하잖아요. 어. 뭐 시키면은 애들 같이 하는 그런 것들이 생각나기도 하겠지만, 암튼 그게 다 지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음, 훌훌 터세요. 좋은 인연 들어올 거예요. 음, 좋은 인연 들어올 거예요. 이, 여러분이, 음, 마음만 먹으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 마음만 먹으면 주변에 사람은 널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쉽게 사람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 사람을 갖다가 좀 생각하고 있는게 생 생각하, 생각하고 있는게 아니라 생각한 것이고 어 그냥 나는 이 사람한테 좋은 인연이 되기를 그냥 좋은 기억이기를 바라는 그 소망 때문에 이 카드를 본게 아닌가 싶은데 주변에 사람 많아요 어, 좋은 사람 많으니까 저기 막 어여 훌훌 털고 어 저기 막좀음 해피했으면 좋겠어요 음. 여러분 그럼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서둘러 이별을 한 건가? 어, 이렇게 그리울 줄이야 어, 너도 나와 같은지 내가 그립지 않니? 어. 이 친구는 그리운 것 같은데 그리운 것 같아요 음. 여러분 생각 좀 많이 한것 같은데 음. 생각이 자꾸 나서 생각을 안 하려고도 노력을 좀 많이 한것 같아 음. 생각나면 생각하면 되지 뭐또 생각 안 하려고 노력까지를 하냐 음. 음.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해요 음. 여러분 생각하면은 음. 그런 거지 음, 여러분 여러분의 그, 그, 냉정, 여러분이 냉정하게 했어요, 이 사람한테? 어, 여러분에게, 에, 자기한테 냉정했던 그 모습만 생각하면, 어, 아직도 마음이 시리대요. 어, 아직도 마음이 시리다. 근데 여러분은 되게 잘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 마음속에 여러분은 거의, 어, 말 그대로 여왕이에요, 여왕. 어. 너무 이쁘다 뭐 어쩌다 근데 여러분이 이 사람의 마음을 안 받아주는 건가 아니면 이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안 받아주는 건가 저기 뭐 여러분이 이 사람의 마음을 안 받아주는 것 같은데요 별로 알고 싶지 않더라고 하는 것 같아 아이고 이 사람은 여러분 생각 진짜 많이 하는구나 음. 진짜 여러분들 생각을 너무 너무 많이 하는 친구네. 음 아니요 선생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면 카드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음 바뀌어서 리딩이 되기도 해. 왜냐하면 이게 원래는 카드 리딩은 제일 정확한 게오리지널 걸로 오리지날로 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이렇게 이제 변해 이거는 이제 좀 좀. 보는 시각적인 이걸 갖다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 거는 약간 그림들이 달라. 그러니까 너와 나를 갖다 어쨌든 좀 헷갈리는 경우가 없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음. 아이 사람은 여러분을 되게 어,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어, 그리워하는 거 맞는 것 같고. 음. 여러분의,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이 참다 참다 이, 이 사람을 갖다가 한 방에 확 자른 것 같아요. 참다 참다. 어, 참다 참다 한 방에 훅 잘랐는데, 어, 그거를 생각하면, 그치, 아직도 가슴이 시리다,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음, 여러분은 너무 이쁘고, 어, 이 사람 눈에 너무 이쁘고, 여유로, 여유, 여유로워 보이고, 나와 다르게. 어. 근데 나는, 도대체 뭔가 이 남아있는 마음 하나를 딱 쥐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어. 그런 그런 느낌이 나 어. 내가 너한테 다가가고 싶어도 딱 눈치를 보아하니 넌내 말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고 어. 근데 여러분도 이 사람이 마음에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그래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 나는 너한테 다가가고 싶은데, 어, 너는 그렇게, 나, 예, 예, 예, 이게, 마, 이게, 마, 말이 바뀐 게 맞나? 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어, 여유롭게 있을 수 있냐라는 거죠. 너는 나를 잘라놓고 마음도 안 아프냐, 이 나쁜 지집애야, 이러는 것 같아요. 음. 그래갖고, 이 사람, 이 사람은 그치, 여러분을 갖다 어마어마하게 생각한 것 같고, 그 생각에서, 어, 빠져나올 수가 없대요. 어,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해줘서 계속 여러분만 생각했는데 어떡하면 여러분 생각을 안 할까? 그 생각까지도 했다라는 거야. 어. 그걸 연구했어요. 어떡하면 여러분 생각을 안할수 있는지 그것까지 연구했다라는 거야. 근데 그, 생각, 그 결국은 결론은 뭐야? 그 생각에서 내가 빠져나오지 못했다라는 거지. 어,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아무리 연구해도. 음, 근데 선생님, 그건 제가 그래요. 제가 이 카드를 본 거잖아요. 음. 너무 서둘러 이별을 한 것이 아닌지. 음. 음. 내가 아까도 그랬지만 카드가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알아서 세게 들으시고 그지만 나는 여기 나온 대로. 왜냐면 에너지가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 음. 자, 어디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어 여기는 진짜로. 아니 무슨 저기 뭐 사람을 그리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안 그리워할지 그것까지 연구할 정도면 얼마나 그리웠다는 거예요 음 가슴에서 여러분을 갖다 떼 놓을 수가 없었대 여러분한테 계속 얘는 헤어졌어도 계속 여러분한테 얘기하지 않았는가 싶어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어. 그리고, 여, 러분이 짜증난 게 아닌가 싶어요. 어, 너무 얘기하니까. 너랑 나랑 헤어졌거든? 그 어, 그니까, 좀, 좀 닥치고 좀, 닥치고 좀 있어라, 막, 이렇게. 이, 자 이, 여러분이 그렇게 날카로, 냉정하게 한다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음, 얘가 자꾸 그냥, 어, 자, 꾸 시끄럽게 헤어졌는데또 말을 하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야! 야, 샷다 마우스, 슛! <웃음> 이렇게 들어갔다. 그렇게 된것 같아요. 나름 또또 또 귀엽지 않나? 어. 근데 실제로 이거 겪으면 또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요. 솔직히. 어. 내가 카드사 이렇게 얘기하니까 카드가 얘가 너무 귀엽잖아. 카드가 귀여우니까 내가 이 카드가 귀여워서 하는 짓이 귀여워서 웃었는데 이거 솔직히 따지고 보면 얘가 아니잖아요. 나는 이게 카드를 보니까 얘라고 그러는 거지. 그렇죠? 카드 를 보니까 내가 예, 자꾸 예제하는 이유가 카드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요. 음, 그러니까 너무 귀여워가지고 하는 소리인데 실제로 당한 사람 이게 기울 리가 있나요 야, 뚜껑 열리지 어. 지금 너 장난해 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도 카드도 봐요 얼마나 귀엽나 이러니까 예제하는 거예요 <웃음> 너무 귀여워 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진짜 꼭 쥐고 있다 어, 꼭 쥐고 있다 이 사람은 좀 그런 게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어, 뭐냐면은 음, 여러분이 아이고 보일러 소리 때문에 음, 어디까지 했는지 어, 기억이 없어서 그냥 이어가겠어요 음, 난 여러분이 이 친구한테 왜 그렇게 어, 냉정하게 했는지 어, 조금 어, 생각을 해 봤어요 근데 딱히 보면 어, 크게 이슈는 보이지가 않아 어, 큰 이슈는 보이지 않고 이 친구가 하는 행동이 약간 어려요. 굉장히 어리고 이 여러분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걸 아직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까지 노력했다는 걸로 봐가지고는 이 친구가 어, 연하가 아닌가 싶어. 음. 연화가 아니더라도 정신연령이 조금 그치 아동아동한 거지 실제로 어릴 어릴 수 있고 좀 나이 차이가 좀 지거나 진짜 여, 연상연하 아니면은 나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너무 애가이 행동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갖다 자른 거 아니, 아닌가 싶어 근데 잘라내고 나서도 그리고 이 사람이 어 사람은 순수해요 못되고 그런 게 없어 보니까 어 순수해요 뭐악악의 적이고 이런게 전혀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를 갖다가 잘라 놓고도 어. 이게 너무 내가 성급한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지 않은가 싶어요 음, 얘는 비전이 없어 보이잖아 음, 비전이 없어 보이니까 왜냐면 여러분은 어쩌면 여러분은 결혼의 정년기일 수 있고 어, 아니면 정년기를 훌쩍 넘겼을 수도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조금 급한 것에 비해서 얘는 이, 얘, 이 친구는 어, 이 친구는 나이가 너무 어리고 철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게 헤어짐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음, 그런 거 싶어요. 근데 저기 만 다시 뭐이 친구가 만나자고 그러지 않았어요? 응, 여러분 갈등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다시 한번 만나고 뭐뭐 요즘에 무슨 연상전화가 어, 트렌드 잖아요 어, 요즘 세대 트렌드고 그리고 나이가 어리니까 당연히 직장이 변변치 않는 것도 그건 맞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그게 큰 이슈일 수도 있어요 혹시 얘, 내, 내가 얘까지 벌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기도 하겠지 음. 들기도 하겠지만 그,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지 왜냐면 나이 차이가 지니까 혹시 얘가또 어, 한눈팔면 어떤 아, 한눈팔 수도 있으니까 이제 조금 지나면 지금이야 이렇다 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고민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문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걸로 봐서는 얘가 어한 눈까지는 아니었어도 어한 눈까지는 아니었어도 어그 유사한 행동을 한게 아닌가 싶어. 음. 여러분이 자꾸 이제 이렇게 거절하니까 어 거절하고 아니 어쩌면은 그 유사 행동 있잖아요. 한 눈은 안 내어도 유사 행동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좋아하면서도 고, 얘가 좀 어리잖아요 어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갖다가 두고 떠났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사람이 돌아와도 어, 냉정하게 어, 냉정하게 돌아와도 냉정하게 한게 아닌가 싶어 근데 이 친구 바람 그렇게 못,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막 바람둥이 그런 건 아니에요 조금 행동이 가벼워서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하고 떠나 있으면서, 뭐, 바람 피고 그런 거 없어요. 어, 여러분만 그리워한 거 맞아. 이 카드를 보는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 몇 퍼센트, 뭐, 0.34 퍼센트, 그니까, 일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어, 바람을 펼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여러분들을 너무 그리워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그리워하고, 여러분이 쌀쌀 맞게 대한 것만 생각하면 자기는, 어, 너무 상처를 받았대. 그 쌀쌀 맞게 한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갖다가 생각하지 않을까. 여러분이 그립지 않을까. 그것까지도 연구를 했다라는 거야. 여러분이 되게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얘기도, 여러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근데 이게, 내가 그래서 좀 나이 차이가 좀 지는 게 아닌가 싶, 그렇게 얘기했던 게, 어, 보통,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사귀다가, 남자가 한눈을 팔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거 지금 한눈 판 것도 아니야. 솔직히 이건 한눈을 팔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 나이가 비슷한 상태에서 한눈을 팔면 이거, 이거는 진짜 바람에 축에도 안 끼는 건데, 어, 진짜 바람 대놓고 피는 애들도 엄청나게 많은데도, 그걸 용서해줘요. 어, 그걸 용서해주는데, 지금 이 케이스는, 그, 내가 그랬잖아요. 0.34%만 한눈을 팔았을 건데 그 한눈도 제대로 된 한눈이 아니고 대다수의 저기가 제대로 어, 한눈을 갖다가 어, 여러분밖에 들 없어. 음. 근데 여러분이 그 사소한 행동을 갖다가 크게 부각시킨 건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나이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거기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뭔가가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이성들하고 재미있게 얘기하는 거, 그술 마실 수 있잖아. 술 마시고 얘기, 술 마시고, 누구나 다술 마시고 얘기하잖아요. 남녀들끼리 어울려가지고. 근데 그사람들다 이상한 사이인가? 아니지. 그냥, 응. 어, 그런, 그냥, 동네 사람들, 학교 친구들, 클 뭐, 모여가지고 놀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어, 딱 보기에 제가, 어, 기분이 나빴던 거지. 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이 더 냉정하게 대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친구를 갖다가 잘라놓고서 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너무 서두른 거 아닌가. 어. 후회도 되고 이 친구 착한데요, 뭐. 음. 선생님 말안 들어요. 그런데 아이고 여러분은 그런 부모님한테 말잘 들었습니까? 어. 아저 효녀예요. 그 뭐, 효녀가 있을 <웃음> 수 있지.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아무튼 그렇다는 거야. 음. 응. 아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좀더 응. 여러분 계속 이 친구한테 냉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냉정하게 하고 있으면서 또 뭐지? 그치. 응. 그립, 어, 그립기도 하, 그립기도 한다는 거지. 어, 그리고 후회도 하고, 실망도 하고, 후회도 하고, 막, 여러분도 감정이 널 뛰는구나. 어, 감정이 널 뛰는구나. 후회도 하고, 그렇다, 그런 거지. 어, 실망도 하고, 후회도 하고, 왜냐면, 어, 내가 지금 얘를 갖다가, 어, 이게 진짜 신기로 환상을 쫓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어. 왜냐면 연예인들은 연상연하 커플 같은 경우는 걔네들은 둘다잘 살잖아 어, 그러니까 상관이 없지만 일반인 같은 경우는 연상연하 커플을 되려면 요 진짜 둘중 하나가 되게 잘 살아야 돼요 음. 대체적으로 한쪽이 경제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단 말이지 어.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연상 연하 커플이 조금 힘든 게 바로 그런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처음에는 막 사랑해서 어떻게든 뜨거우니까 막 그게 가지만 조금 지나면 현실적인 거에 우리가 부딪혀서 살아야 되거든 어. 그래서 어,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이가 어리다 보면 은 아휴. 하고 한숨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만 잘못해도 그 실수가 완전히 이따만하게 부각돼서 보이는 거지 요만한 어. 실수도 이따만하게 보이는 어. 특이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고민을 하는 것 같아 이 사람한테 철벽을 치고 있으면서도 고민은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걸 보지 않았나 싶어 음.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달려오지 않아요? 음. 선생님, 걔는 왜 자꾸 달려올까요? 라고 하면,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음, 여러분들 좋아해요. 음, 많이 좋아해요. 저, 많이 좋아해요. 음, 그, 그리고 사람이 나쁘지가 않아요. 내가, 내가 솔직히 이 친구가 여러분한테 뭐 사기를 치고 막 그런 거였다면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라는 말을 해요. 내가, 내 리딩 다 봤으면 알잖아. 한번더 생각해 보라고. 근데 이 카드에서는 그닥 그, 그게 그 안보여 음. 그래도 여러분이 만사부려 튼튼이 라고 남자들의 마음은 솔직히 100%를 믿으면 안돼 그래도 50%만 믿어줘도 많이 믿는 거야 솔직히 남자들은 원래 여자하고 조금 달라요 음. 내가 그러잖아 남자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기질이 있다면 여자는 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기질이라는 거예요 일단 내 여자가 딱 되고 나면은 남자들이 어허 마는 게 없지 않잖아 응.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려는 기질도 없지는 않다고 그럼 만약에 나이 차이가 나게 되면 어, 그, 여자들이 되게 많이 가꾸고요. 불안해요. 그걸 어떻게 하냐. 아, 나도 옛날에 연하 남친이 있어서 알아요. 되게 불안해. 그, 나이는 속일 수가 없다라니까? 어, 나이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 좀, 근데, 어, 저기 모든 케이스가 다 그렇진 않지만 이 지금 여기 보니까 남자 나쁘지 않아요 음, 나이가 어린 거 외에는 음, 나이 안 어린데요 라고 하면 음, 정신연령이 어린 거 외에는 음, 그런 거야 나이가 어리지 않으면 정신연령이 너무 아동아동 하다 라는 거지 그런 사람 있어 나이 먹어도 정신연령 어린 사람들 음. 여기 이 케이스는 요 상당수가 재회를 어, 할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재회까지 음, 제외까, 어, 아니라면 그냥 이 상태로 당분간은 이렇게 흘러갈 것 같다. 왜냐면 결정을 아직 못 내리는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음. 이 친구는 계속 여러분한테 달려오는데, 여러분이 계속 방어자세, 잘 어, 방어하는 것 같아. 음. 그래서 너도 나와 같은지 내가 그립지 않니?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 사람의 마음이 뭔지 궁금하다면은요 이 사람 여러분 좋아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어 철이 없어서 그렇지 착해요. 음 여러분이 철 없는 것 때문에 자꾸 밀어내는 거잖아. 근데 사람 착해요. 여러분 돈 보고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 자기 편하자고 오는 것도 아니고 진짜로 여러분을 좋아해요. 음, 이 카드를 보는 사람 모두 다 100%는 아닐 수 있어요. 경중의 차이는 있어. 어, 경제적인 것도 보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어, 경제적인 것과 사, 사랑을 갖다가 두 개로 딱 놓고 봐서, 어, 10개 중에 몇대 몇이냐 그러면은, 7대 3. 음, 좋아하는 마음이 7이고,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의를 봐주는 건 3이고, 어, 그런 거예요. 어.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뭐 대단하게 편의를 봐준 것도 아니잖아. 음. 암튼 내 3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네 이렇게 그리울 줄이야 여기는 재해가 그래도 꽤 많이 될것 같아요 몇명 정도 되냐면 한 30-40% 열이면 한 서너선 어, 재해가 가능할 것 같아 그럼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음, 서너 정도 되는 거면 어 그래요 어, 근데 나머지는 왜 그러냐면은 어, 진짜 나이 차이가 많이 지는 커플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경우에는 힘들지 어. 힘들고 그런 케이스는 진짜 많이 좀 글쎄 몇 살까지가 진짜라고 하지? 나는 위아래로 10살은 어뭐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아무튼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네 3번 카드 어,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마지막 4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서둘러 이별을 한 건가? 이렇게 그리울 줄이야. 너도 나와 같은지. 내가 그립지 않니? 어디 봅시다. 내가 그립지 않은지. 아이고, 이 사람은 됐다 그리운 것 같아. 음.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음. 너무 힘들고 이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우울해요 굉장히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음. 우울하고 좀 사람이 좀 변한 것 같은데 조금 어 변했어요 옛날에는 이 사람이 좀 침착하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막 요즘에는 막안 하던 짓도 하고 막어 어, 그런 거지 어막쓸그안 하던 짓거려 한다 어안 하던 짓도 하고 막 그래요 안 하던 짓은 뭔데요 어 그런 거지 막 과소비 같은 거 막. 어. 이 사람이 그렇게 나대는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하고 헤어져가지고 충격 받았나? 어. 사람이 어, 변했어요. 어, 변했어. 여러분들 그리워하지 않냐? 어, 이 사람 엄청 여러분하고 헤어지자마자부터 엄청나게 그리워했고. 어, 그렇게 하고서 막. 어, 원치 않는 어, 원치 않는 잠수 어, 잠수를 타고 싶어서 탄 잠수가 아니야. 괴로워서 잠수를 탔다 그래야 되나? 어. 어, 나 진짜 잠수 타기 싫어. 날 누가 날 지금 막 끄집어내줘, 끄집어내줘 막 이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원치 않는 잠수를 갔다가 헤어지고 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어, 그, 잠, 그, 그 슬픔을 이기기 위해서 이 사람의 원래 성격이 그런 게 아닌데. 어, 엄청 어, 빨빨거리고 돌아다니지 않았나 싶어 음, 이 사람은 그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스타일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녀도 그치 음, 아, 이 사람 돈 엄청 썼을 것 같아요 어. 그 지름신 있잖아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쇼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하면 나가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막어 미친 듯 돌아다닌 거 아닌가 싶어 여자는요 여자는 안보여야지 여자가 있단 말은 안 나와 음. 그 왜냐면 여러분이 여러 조금 이 사람한테 음. 시간을 빠듯하게 준 느낌이 있어. 음, 조금만 더 알아봤어도 되는데, 물론, 이렇게, 그, 여러분들의 판단이 틀렸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때, 그 당시에 이건 최선, 최사, 최선일 수도 있었어. 왜냐면 여러분하고 이 사람은요, 어, 성격이 안, 어, 여러분은 봄 같은 성격, 봄이나 여름 같은 성격이라면, 이 사람은 겨울 같아요. 그니까, 봄 여름은 어때 따뜻하지 어, 폭발력이 있잖아요. 근데 가을 겨울은 어때 어, 춥잖아요. 오, 옹치리는 게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이 사람은 성격 자체가 안 맞을 수 있었다는 걸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음아그니까 그냥 좀 과격하게 대한 게 아닌가 싶어. 어 과격하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 그, 여러분이이 어, 사람한테 좀 말로 상처를 준게 아닌가 어, 싶어 음, 그런 거 같아요 말로 상처를 줬다 이 사람이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입었고 하, 여러분들은 굳이 이렇게 어, 무슨 연애를 갖다가 이렇게 피곤하게 하냐 이렇게 연애를 갖다가 피곤하게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음, 근데 어떡하지? 음, 여러분, 어떡하죠? 이 사람 여러분, 아직도 좋아하는데? 음, 내가요? 나를 왜 좋아해요? 라고 하면, 여러분의 그런 마음, 모습을 좋아해요. 어. 뭐, 다들, 야생마 같은? 어. 그, 화끈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야생, 이 사람은 성격이 그렇지 못해. 어. 자기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음, 남자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남자다워버리려고 해서 확 하는 것도 있지만, 어, 그것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어,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 그 자기가 연습한 어떤 행동이고 이 사람의 실제 성격은 아니에요 내성적이란 말이야 내성적이고 가만히 앉아서 어 사색 즐기고 나뭇잎 떨어지는 거 보면서 아 가을이 왔구나 뭐 이런 거이 어 가을도 좀 있으면 다 가는구나 그래서 책 읽으면서 어그 도깨비에서 보면 그 도깨비가 항상 책 들고 있듯이 그런 거라니까요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그런 점들이 안 맞았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은요 음, 여러분이 참 음,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마음에 들고 그, 여러분들 갖다가 어, 좀 놓기는 힘든 구조가 아닌가 싶어 음 아마 그래서 여러분이 더 싫어했을 수도 있어요 어, <웃음> 여러분이 그래서 더 싫어했을 수도 있어 여러분 성격이 어, 딱 어. 그렇거든. 딱, 뭔지 알았잖딱 그렇단 말이야. 어. 음. 예스 오너가 분명해. 어. 근데 이 사람은 뭘 이렇게 물어봐도 예스 오너로 좀 대답해주면 좋은데, 뭐 이렇게 사설이 길어. 어. 그거는 뭐 어쩌고저쩌고, 뭐몇 뭐 세기에 누구처럼, 뭐, 뭐, 이런 개소리나 하고 앉아있으니까 여러분이 뚜껑 열려가지고 촥 갔는데, 이, 이 사람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갖다, 어 그런 모습을 섹시하다고 생각하다니까요. 음, 별개다 섹시하네요. 그럴 수 있겠지만 아 사람마다 달라, 꽂히는 부분이 다르거든. 여러분의 그게 에, 그 매력이라고 이 사람이 생각하면 그런 거지 뭘? 뭐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겠다는데 뭘 어쩌겠어요? 음,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음 사람마다 다른 걸뭐 어떻게? 이 사람은. 하... 그래, 이게 지금, 음, 너무 힘든 사랑이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너무 힘들어요. 음, 내가 뭘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겠는 거야. 야, 이리, 진짜 눈치가 없나? 눈치가 없는 사람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딱, 표명을 했는데, 뭘 몰라. 이 사람은 힘들어 죽겠대요. 어, 사랑이 이렇게 힘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웃음> 음. 자꾸 여러분이 한 말에 자기는 너무너무너무 치명상을 입었다 어. 치명상을 입었고 제발 난 니가 그렇게 내뱉는 말에 난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힘들다 제발 어, 나한테 말좀 이쁘게 해주면 안 되겠냐 라고 그렇게 생각을 얘기를 해요 음이 사람은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음. 여러분이 내가 그립지 않니 라고 봤을 적에 이 사람은 여러분이 되게 그립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사람이 음. 하는 일이 너무 많을 많을 수도 있어 어, 일이 많을 수도 있고 어, 일에 지친 부분도 없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일에 지쳤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자꾸 어, 새록새록 피어나고 그리고 지금 이 사람 하는 일도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음 거의 다 끝나고 굉장히 어일잘 돼요 어일잘돼 생각보 이 사람이 되게 꼼꼼한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얘는 피니시가 좋다 그래야 되나? 음, 끝맺음을 잘 해요 일하는데 어, 끝맺음을 잘한다는 건 빈틈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시작만 잘하고 끝맺음이 없는데 얘는 시작은 잘 못해요 어, 시작은 잘 못하는데 어, 끝맺음을 잘해서 회사에서 부서에서도 뭔가 마무리를 져야 될 일이 있으면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 깔끔해요 이라는거 그래가지고 어, 이 사람이 회사에서도 꽤 어, 인정받고 음, 좋아요 음, 사람 괜찮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보는거예요 어, 너무 서둘러 자르지 않았나 지내보니까 이 사람이 진주였다라는거 혹시 알게된거 아닌가 싶어 음, 여러분들이 너무 서둘러 자른 감이 없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좋게 생각해요 아직도 음. 너, 내가 그립지 않니 라고 봤을 때어이 사람은 여러분 생각하는 것같아 음. 잠깐 어디 보아요 어, 생각하는 것 같고 이 사람 주변에 이 사람 주변에 누, 어, 저기만 누군가가 이 사람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음이 사람이 그냥 그닥 더 그런 데는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아 어, 이 사람 주변에 사람 많아요 사람 되게 많은데 별로 그닥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고 여러분한테 어 어. 진짜 거절당하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여러분 생각 너무너무 많이 했고 음. 여러분 생각 너무너무 많이 했고 마음을 두고 떠나는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놓지 않고 갔다 라는 거지 음. 와 너무 아까울 것 같은데 혹시 이 사람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요 잘 나가지 않나 그럴 것 같은데 음. 이 사람이 다시 올 수도 있어요 음 다시 올 수도 있어 언제요 라고 물어본다면 잠깐만 기다려봐요 음 다시 올 수도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 그래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성격을 버리, 바꿀 수가 없잖아 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처음에 이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은 그냥 고쳐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의 캐릭터야 음, 이 사람의 캐릭터고 그 대신 이 사람 뭐 직업도 괜찮고 어, 어 섬세하기도 하고 어, 마무리도 좋고 그리고 저기 뭐, 뭐 하던 돈도 있지 않나요 그런 것 같은데 어, 왜이 사람을 찾대 어지간하면 조금 더 알아보고서 좀 차도 됐을 법 했는데, 아이고, 괜히 쓸데없이 찾고 마음고생하는 거 아닌가 싶어. 음. 이 사람 나쁘지 않은데, 앞만 봐도? 아, 그런 거는 있지. 어. 왜냐면은, 남, 어, 남자니까 남이 이 사람이 좀 책임감이 남다르거든요 책임감이 있어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여자가 그래도 나한테 좀 따라와주고 나한테 맞춰주기를 바래요 어 맞춰주길 바래근데 여러분은 좀 맞춰주는 타입은 아니거든. 어 맞춰주는 타 그런 게 있어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런 게 초반부터 이게 삐딱 삐그닥 삐그닥 거리지 않았나 싶어요. 초반부터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근데 이 사람이 들리는 소문에 어 소, 들리는 소문에 딱 봤.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본거하고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지. 음. 여러,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다잘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하고의 일만 빼고서. 음. 하, 여러,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아쉬움을 남긴 거 맞아요. 응. 어. 연락이 올 확률이, 어, 높고. 그렇지만 이게 빨리 오지는 않아. 어, 빨리, 오, 빨리 오지는 않고. 음. 이 사람이, 어, 여러분한테 연락하는 것 같다가. 여러분한테 다시 가한번다 한번 대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 그런 거죠. 이 관계가 우리가 진짜 스무스하게 순풍에 돛달듯이 그렇게 갈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올려다가 망설이고 올려다가 망설이고 그렇, 에, 그렇지만 이 사람이 여러, 여러분을 갖다가 확 내려놓은 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이 사람이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어 만약 이 사람이 만약에 고민이 끝나서 여러분한테 온다면 그이 그거는 진짜 어, 궁서체로 오는 거야 궁서체로 오는 거 맞아 그렇지만 좀 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 음 오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 정도 삼음못 오는 사람이 칠어왜 그러냐 하면 어이 사람이 이거를 기억하거든 여러분들하고 성격이 안 맞았던 부분들 그 다음에 어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 상처를 조금 받았거든 응, 상처를 받았거든 근데 솔직히 상처받은 걸로 따지면 은이 응, 친구도 좀 그런 거 적은 거 같아 이, 사, 이 사람도 성격이 딱 그렇게 어. 완전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이렇게 쉬운 사, 성격도 못돼 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음, 나쁜 사람은 아니다 진짜로 어, 쪼, 조금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들어 어, 진짜로 조금 아깝다 어. 그러니까 만약에 연락이 오면 조금 더 알아봤으면 해요 어. 막, 이렇게, 사랑을 해라, 마라,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의, 어, 사람됨이나, 어, 뭐 책임감? 뭐, 이런 것쯤은 좀더 알아보고서 결정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음, 만약에 온다면, 어 그래도 한 3월 정도 오면 잘 오는 거예요. 음, 이 사람 성격이 되게 신중하거든. 음 신중하기 때문에 쉽게는 오지 않는데그렇 인기도 많아요. 주변에서 얘 노리는 사람 많아요. 음,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쉽게 막막 막 자기 몸을 갖다가 함부로 굴리는 사람은 아니야. 음, 그 그러니까 누구를 좋아하면 쉽게 쉽게 막 마음 내려놓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음, 좀 오래 가져 가는 타입이라 그래야 되나? 음,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답답할 수는 있어요. 음, 그래서 아마 그렇게서 해 생각하는 것 같아. 여러분이 조금 서둘러서 이 사람하고 이별을 한이 음, 감이 없지는 않다. 음, 이 사람이 여러분 그리워하는 건 맞다. 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 어떻게 하면 좋지 여러분이 만약에 연락을 하면 연락을 하면 이 사람이 받아줄까 만약에 여러분이 연락을 하면 받아줄까요 아뭐 우리 다시 사랑하자 이런거 말고 궁서체로 사귀어 보자 이런거 말고 그냥 뭐 저녁 같이 할까요 뭐 이런거 있잖아 음, 그런거 일단 가는 봐야지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 갑, 막 갑자기 내 마음을 갖다 확 하다가 얘가 어 이거 뭐지 왜냐면 얘는 조금 느리거든 그런 데 있어서 어디 봅시다 얘는 처음부터 막 진지하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을 거예요 어, 연락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 음. 먼저 연락하고, 그냥 밥한 끼, 밥, 밥한끼 먹자, 그래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 그렇지. 그니까, 반응은 있어도, 그, 그런 거 뭐죠? 어,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철수씨, 어, 그, 저기, 막, 잘 지내요? 그러면, 어, 네, 잘 지내요? 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어, 그러면은 뭐, 금요일 날밥한끼 먹을까? 근데, 거기서는 대답을 안할수 있어요. 어,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좀, 신중하다, 그래야 되나? 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좀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는 머뭇거릴 수 있어요, 답답하게. 음, 그냥, 안부는, 안부 안보 정도는 받아줄 수 있다. 그렇지만, 뭔가를 하자, 그러면은, 거기서는 여러분이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거야. 어, 왜냐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가끔씩 문자 정도는, 어, 호의적으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 완전히 인연은 안 끊고. 음. 근데 만약에 뭔가 여러분이 액션을 갖다가 너무 확 들어간다 그러면 이 사람이 좀 당황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왜냐면이 사람은 어쩌면 은 연애를 갖다가 좀좀 연애에 서투른 게 연애가 좀 서툴지 않나 싶어. 음, 그래서 너무 훅 들어가면 당황할 수 있어요. 네 4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